1 아, 0 멈춰 하루를 울려나보며 순간에서 억몬나1 0이 20000억 900억 1 0 0 0어억 90000억 어0 0 0 0억9 0 0 whoo whoo whoo